이게 아, 입 하나죠? 예, 네, 하나. 두개 <웃음> 아니죠. 제가 아니고. 이 하나인 거 맞죠, 그거? 예, 네, 하나. 와, 코로 한번 손바닥 한번 내불려볼까요 <웃음> 아니, 오이가 다 상품인 거같아 지금. 예? 네? 예, 네, 다다 상품이죠. 지금 킬로에 얼마 받으시는 거예요? 한 2,000원 정도? 킬로에. 예. 네. 다른 데 다른 분들은. 다른 데는 한 7, 800원? 짜잔, 네, 저는 지금 전남 장성의 한 오이밭에 나와 있는데요. 오이잎이 제 얼굴보다도 큽니다. 이야, 저는 이런 오이잎 처음 보는데, 더 놀라운 건, 이 지금 오이가 주렁주렁 달렸다는 겁니다. 야 과연 오이한테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은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8월 10일에 정식 들한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파리가 이 정도로 이파리가 건강하다고 봐야 돼요. 어. 요거이 정상적이고, 예. 요것이 지금. <웃음> 사장님, 사장님 밭에 있는 오이고, 예. 오이 잎이고. <웃음> 그렇죠, 예. 요게 정상인데, 사장님 요만하다, 지금. 예. 이야. 이게. 아, 입 하나죠? 예, 하나. <웃음> 두개 아니죠? 잎이 아이고 잎이 하나인 거 맞죠? 그거? 예, 하나. 와, 손한 번, 손바닥 한번 내, 올려보게요 예를 들어서, 오이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요거, 내물에 후다 얻었다 그러면, 저는 요, 원순을 잘라버려요. 네. 지금 요거, 요거, 원순. 아, 원순? 잘하셨구나. 예, 원순저 이파리 딴 거예요. 왜냐면, 아. 엽순을 받다 보니까 엽순도 그렇게 크잖아요. 예. 네. 이거 하나면 충분히 기능을 해요. 아, 이거 하나면 충분히? 예, 예, 예. 이파리 하나가, 하, 하나, 한 열매 하나를 충분히 키워주고 있어요. 아, 그렇죠. 지금 원순 잘르시고 예, 예. 오이가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 지금? 예? 아니, 오이가. <웃음> 다 상품인 것 같아, 지금. <웃음> 예? 예. 네, 다다 상품이죠. 2 0 c m 란 말입니다. 네네. 오이가 지금 보십시오. 야. 길이가 한한 네. 한 4, 5cm 정도 더 길어. 아, 그러네. 예, 네, 예. 네. 이제 5대를 수확했거든. 요 지금 이제 또 오후에 수확 또, 또 수확 또 해야 돼요. 단대에서는 다한 번밖에 수확 못 하잖아요. 그럼 얘는 오늘 따고. 얘 옆에는 요거는 내일 따고. 내일 따고. 네. 그럼 요거는 요거는 이제 모레쯤 따, 따 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줄줄이 딸거만 예, 예. 이제 계속 차착차게 보통 일곱, 여덟 개씩 달려있는데 지금 날마다 따니까 지금 이정도예요한 나무에서 몇 개나 지금 따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 다섯 개 정도씩 땄어요. 다섯 개 따고도 지금 예, 달리고 예, 있는 거예요? 예, 예. 수확을 해놓고 4일, 5일을 놔둬, 그냥 농작에다가 그냥 놔둬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바쁠, 바쁜 것이 없어. 왜냐면 오늘 못 보내면 내일 보내고, 내일 못 보내고, 호평을 보내면 되니까, 예, 그만큼 제작성도 좋더라고요. 다고있고 속이 꽉찬것 같은데요? 네딱 찼어요 향이 벌써 <웃음> 오이 향이 장난이 아니야 지금 그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야이 사이를 저장해도 까딱없는 이 오이 <웃음>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각사각 아삭아삭 아삭이 같아 아삭이 네, 네. 그렇다고 봐야 돼 이게 백가닥인데 네, 네, 네. <웃음> 엄청 <웃음> 물, 물도 많고 단단하고 습도 예. 이렇게 물기가 은은해서 과즙이 많으면 예. 금방 물르거든요. 근데이거는안 그래요. 과즙이 많은데도 음. 저장성이 좋아. 저, 저장성 확실히 좋아요. 희한하네. 음. <웃음> 희한해요? 예. 저도 희한해. <웃음> <웃음> 어떻게 이럴 수가 예. 있지? 자로 잰 듯이 딱 맞네요. 예. 다 차고 예, 이제 여기서 또 박스가, 높은... 박스, 박안 들어간 거. <웃음> 아, 박스 안 들어간 것도 있어요? 네, 예, 안 들어간 것을 이렇게 긴걸로 따로 이제 그렇죠. 어... 다른 분들하고 가격 차이도 월등히 좀 나요. 지금 키로에 얼마 받으시는 거예요? 한 2천 원 정도. 키로에? 예. 네. 다른데 다른 분들은? 다른데는 한 7,800원. 거의 3 배네. 그렇다고 봐야죠. 하루 수확이 마이크는 30 박스에서 40 박스까지 수확을 해요. 하루에? 하루에 몇 킬로짜리죠? 10 킬로. 10 킬로짜리 40 박스요? 예. 400 킬로네? 예. 300 개, 30 개에서 40 개까지도 수확했어요. 어... 초창기 딸 때. 돈이 얼마입니까? 예? 돈이. 이게 그러니까 망십만 잡아도 사십만 해줘. 40만 해? <웃음> 아, <40만 원? 웃음> 이파리도 다른 분들이 와서 보고 오는 오이 농사 지신 분들이 여러 고 오이 수확을 못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파리가 커서 예 수, 수확이 안된다요 수확이, 수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 붙었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옆선에서 나온 꽃. 어... 네 옆선에서 꽃인데도 그렇게 커요? 예. 어... 하방 나오는 역할은, 이제, 아카데안하고 브레이크아웃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우리 동, 역 근처에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갔다가 지금 제품을, 슈바스 코리아라는 데서 갔다가 지금 제품을 쓰고 있는데, 음. 저는 이제 토마토를 주로 많이 썼거든요. 네. 근데 오이다도 접해보니까 아주 좋더라고. 이상적이에요. 브레이크아웃하고 아카데안하고 주기적으로 쳐줘야 돼요. 왜요? 그래야 화방도 좋아지고 꽃도 커지고 어렸을 때부터 쳐주면 이게 안꽃으로 전환될 수도 있어요 이게 브레이크아웃하고 아카디안이 오이한테는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제가 해보니까 음. 요것이 아카디안 아 여기 아카디안? 네 오. 그리고 거것이 브레이크아웃 아거기 브레이크아웃? 네 화방에 적혀져 브레이크아웃 써있네 영어로 브레이크아웃 한글로 브레이크아웃 브레이크아웃은 발화, 개화, 착과를 촉진시키는 휴면타파, 조기개화, 동시개화제로서 오이 개화시 꽃을 크게 피게 해줘서 결과적으로 오이를 비대해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디성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고품질의 오이를 다수확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정식 후 20일 전후로 도장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때 도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인상가리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잘 안될 때가 많습니다. 이때 브레이크아웃을 처리해 주시면 도장 억제뿐만 아니라 개화를 촉진시키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20리터에 2 0 m 리 20리터에 2 0 m 리 네. 이것도 2 0 m 리 아, 똑같아요? 네, 네. 같이 해가지고 10일 간격 브레이크아웃하고 아카데안하고는 또 아카디안하고 일반 농약하고 또한번또 간주 아카디안만 또 간주를 한번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해주고 있어요 3, 4일 간격이죠 이렇게 아카디안은 브레이크 아웃은 열흘에 한 번씩 이제 혼용을 아카디안하고 해주고 아카디안은 저 같은 경우는 아카디안 5리터짜리가 1년이면 한 7개 정도 써요 간주용으로 많이 쓰고 옛매 살포도 하, 물론 하지만 네, 저희 아카디안29는 오이 재배 시 초기 뿌리내림과 세근발달을 촉진시켜서 초세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정식구 21경 초기 착과기까지 줄기신장과 잎관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의 균형을 맞춰주어서 초기부터 오이 고품질 오이를 다수확하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성 제품입니다 특히 저온이나 고온기에 기후불량 스트레스나 눈이나 비가 많이 올때 일조량이 부족해서 많이 생기는 고과나 기형과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는 제품인데요. 이는 아카디안 29가 다량원소뿐만 아니라 흡수와 이행속도가 느린 미량 요소의 흡수까지도 촉진시키는 생리활성물질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그런 기능성 영양자재이기 때문입니다.